네, 안녕하세요. 점심 마감 플릭스에요 어, 오늘은 이런 거를 한번 모델링을 해보려고 해요. 참, 그 한국 전통 등잔이에요. 뭐, 약간 이제, 개선된 등잔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음 등잔대가 있고요 등잔을 만들었고요 그 등잔 앞에다가 복이라고 약간 이걸 멈춰서 보여드릴게요 복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양각으로 만들어 봤어요 뭐 뒷면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불꽃이 흔들리는 효과를 좀 보여주게 하는 그런 것까지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이거랑 뭐 똑같이 한다기보다도 일단 오늘은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지우고 등잔을 먼저 만들게요. 등잔은 서클부터 시작을 할게요. 에드 메 c 서클. 그러면 커서가 있는 중앙에 서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에디트 모드에서 이 서클 점이 이 볼텍스가 32개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일단 뭐, 뭐 원하시면은 더 좋게 바꿀 수도 있어요. a 드 d m e 서클을 하게 되면은 왼쪽 아래에 서클에 대한 메뉴가 따로 뜨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볼티시스가몇 개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만약에 64라면 좀더 촘촘한 그런 서클이 됐을 거예요 네 이렇게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냥 이 상태로 작업을 할게요 자, ALT A 하면은 지금 전체가 선택되어진 볼텍스들이 음 선택 해제가 돼요 ALT A 하고 그냥 A키를 누르면 어 지금 이게 안 뜨네요 그냥 A키를 누르면 버텍스들이 전부 다그 선택이 되고요 Alt A를 누르면 전부 다 선택 해제가 돼요 선택 해제가 돼요 그래서 A를 눌러서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E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할 거예요 여기 보면 버텍스 메뉴에 있을 거예요 익스트루드 버텍스라고요 근데 여기 단축키는 안 보이지만 E키예요 E 누르고 올리시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 정확하게 Z축으로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Z키를 눌러서 축을 선정해 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일단 등전 모양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Extrude Z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S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Extrude 위로 Z로 올라가고요 또한번익스트루드 Z 방향으로 올라가고 S 키로 줄여줍니다 GZ. 네. 그다음에 밑에 이 부분을 다 잡아서 이제 밑면을 막아줄 거예요. 자, 여기서 Alt 키를 누르고 그, 어,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은 밑에 어, 전체 루프가 한꺼번에 잡혀요. 다서 익스트루드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모여져야 될 테니까 음... S 스케일이에요 S 하고 줄여줘요 그래서 완전히 0으로 가지 말고 한번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S 한번 또 멈춰주고 그 다음에 F키로 완전히 막아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등잔의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졌어요. 그러면 얘가 음,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했을 적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대충 전그 등잔 비슷한 모양이 되네요. 예, 잘 나왔네요. 네, 그럼 그렇게 하고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보고. 손잡이 만들자리를 만들고 나니까 모양이 좀 변했죠 그래서 일단 엑스레이 모드를 활성화시켜주고 얘를 조금 전체를 줄여줘야겠어요 네. 음, 등장 모양이 됐고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손잡이는 음, 여기에서 나와갖고 그 손잡이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3번키로 Face 그 s e l 를 활성화시키고요. 이, 이, 얘를 끌어낼 거..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X-ray i 비활성화 시키고요. Alt-A로 선택된 것 전부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3번 모드에서 예, 예, 예, 예를 잡아서 네, 익스트루드 시킬 거예요. 익스트루드. 네, 됐어요. 그 다음에 1번에서 앞에서 보고 얘를 좀, 오. 다듬어 볼게요. 이제. 오. 다시, 볼텍스 셀렉트 모드를 바꾸고요. 음, 지금 엑스레이 모드인가요? 음, 엑스레이 모드를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들이 여섯 개가 한꺼번에 잡혀야 돼요. 잠깐, 제자리로 가고, 다시, 익스트루드. 음, R키로 약간 회전시켜 줄게요. 얘도 다시 R키로 약간 회전시켜 주고, S키로 여기서 볼때 S키를 누르고 이렇게 줄이면은 이렇게 위아래가 주는 게 아니라 옆옆 옆 폭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폭은 지금 Y축 방향이니까 S에서 Y축은 변하지 않게 Shift Y를 눌러주고 이렇게 스케일을 변화시킬게요 네. 다시 1번키 눌러서 정면에서 보고 Extrude R 그래, G키 눌러서, 네, 움직여주고요. 얘랑 얘랑 조금, 네, 이렇게, 이 잡아서 G키 누르고, 네. 그 다음에, 얘, 예. G키 눌러서 조금 움직이고, E키 눌러서 익스트루드 합니다. 익스트루드, 네,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고, r 키눌러서 조금 바꿔주고 E R 움직여주고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 이제 연결을 해주면 돼요. 2 음, 얘가 2 2 2 2 2모2로 바꿔주고요. 얘랑 아2고2 2 얘랑 F키 눌러서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얘. X-ray 모드가 안 좋군요. 얘. 얘랑. <웃음> 아, 내가 왜 이걸 선택을 했죠? 자, 얘랑 얘랑 F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F키.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얘랑, 얘랑, F키. 얘랑, 얘랑, F. 얘랑, 얘랑, F. 잘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꼭지점이 있는 데를 딱 만나지 않고 이렇게 싹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 여기는 꼭지점과 만나요. 왜 그럴까요? 얘도 뭔가 이 부분도 이렇게 각진 느낌이 딱 드네요 이렇게 부드럽게 안 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엑스레이 모드에서 보시면은 이 속에 면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비어있는 통로인데 여기는 막이 그 격막 같은 게 하나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페이스 셀렉트를 하고 그 격벽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거기 있죠? 네 그거를 딜리트키 누르고 페이스 옹니할 거예요. 아 페이스를 하세요. 사, 사이에 엣지도 없애야 되니까 딜리트 페이스 네, 그러면 어떤가요? 정상적으로 보이죠? 자 그럼 한번더 다듬어 보자고요. 셀렛트 모드에서 엑스레이 모드 활성화 시키고요. 선택을 하고 네. 네. G 움직이고 움직이고 네.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등잔에 손잡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도 여기가 뭔가 경막이 또 있네요 이유가 뭐죠? 아무것도 없을텐데 아 있군요 예 예. 딜리트 페이스 네. 아까 다지운것 같은데 제가 안 지웠나봐요 네 <웃음> 자 이렇게 등전 손잡이가 있는 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한자로 한자로 복이라고 이렇게 양각을 새겼어요 그 양각을 새기려면 얘가 이제 스컬트모드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스컬트모드로 일단 들어갈게요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해 놓으세요 저는 그 연습하던 다른 파일들이 있으니까 램프라고 해서 따로 세이브를 할게요 네 세이브를 했고요 <웃음> 그럼 얘를 일단 스컵팅 모드로 가요 아 가기 전에 얘를 일단 음 모디파이어를 좀 적용을 할게요 적용을 하고 얘를 음 솔리디파이어를 먼저 좀 시켜줄게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음, 리미시를 해서 음, 조금 뭐라고 그러죠 형태를 어. 이 메시를 좀 잘게 만들어서 그 양각 스컵팅이잘 되게 할게요. 좀 제가 무리하게 했나 했나 보, 본데요. 이거는 좀 무리한거 아닌가 싶긴 싶은데 <웃음> 아, 일단 구 정도 그냥 구는 너무 심한거 같고요 팔도 좀 심하게 한거 같긴 한데 일단 그렇게 할게요 이쪽에 음, 안보이죠 네. 일단 오브젝트 모드로 나머스타 적용을 시켜줄게요 적용 적용 그러면 음, 아예 아주 음, 촘촘하게 메시가 잡혔는데 물론 이게 컴퓨터한테 좋진 않겠죠 부하가 많이 갈 테니까 예, 일단 이 상태로 양각을 할게요 양각을 하려면 스커팅 모드에서 음, 앞에서 정면에서 볼게요 1번 키 누르고 정면에서 보고 일단 여기서 텍스처를 불러 와야 되는데 이텍스처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스패실를할 거예요 스텐실이라고 있죠? 네. 스텐실을 활성화 시켜주고요. 하고, 이 텍스처가 뭐가 될 거냐면은, 오픈을 할게요. 자, 이 복이라는 글자가, 이, 이 글씨가 흰색이어야 되고, 바탕이 검은색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RC에서 꾸미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반전을 시켜놨어요. 네거티브. 그래서 그걸 불러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커서가, 그, 스크팅 워크스페이스에 가면은, 이런 반투명한, 이제 그 글씨가 보여요. 제가 불러온 이미지가 보여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스텐실을할 건데,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얘를 끌고 와요. 그 다음에 Shift 키, 오른쪽 마우스로 크기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로 정확하게 위치 잡은 다음에, 이제 스크팅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스크랍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여러 번 해봐 가지고요. 적당한 힙, 그, 그 끌어당기는 힘을 찾으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레이아웃 나가서 보조가 아, 예,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음, 오브젝트 쉐이드 스무스에서 네. 이제 복자가 새겨진 등잔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프로젝트는 거의 다 끝난 거죠. 등잔 받침을 하나 만들고요. 자, 있고 제가 H키를 누르네요. G키를 눌러야 되는데. <웃음> 제 원본 영상은 여기다 구멍을 파서 살짝 집어 넣는데, 뭐, 이거 설명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멍을, 구멍을 파는 것까지 할까요? 네. <웃음> 자, 일단, 서브 드비전 해주고요. 생기게 했구요. 일단 그러면 이 홈은 불린으로 파줄게요. 불린으로 파줄거니까 파줄만한 둥그런 실린더를 하나 불러오면 되겠죠. Shift A 실린더. 그 다음에 1번 키 눌러서 정리해서 보고 GZ 이만큼 올리면 되겠죠. 얘를 적용을 해 주고 얘를 분리 모디파이어를 불러오고 어느 걸파줄 거냐면 요 실린더를 파줄 거예요 디퍼런스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실린더를 히든 시켰을 때 이게 잘 파졌나요? 얘도 히든 좀 시켜주고 네잘 파졌군요 그러면 그 모디파이를 적용시킵니다 어플라이 해주고 실린더는 지워주고요 서클, 얘는 이제 보여주게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조금 속으로 들어가도 되죠? 네. 그다음에또 하나 큐브 불러와서 GX 스케일 Y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Shift A, Cube, G, Z, S, S, Z, S, X, G, X. 네. 리고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놔둘게요.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됐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텍스, 텍스처 이미지를 이미지를 나무를 입혔어요 쉐이드 에디터로 가서 얘를 뉴 해서 블올게요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 오픈 블렌더 매테리얼에 보면요 은 저는 그 나무 이미지를 이렇게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저 검은색, 흰색, 요걸로 할까요? 네. 이런 걸로 해서 아무 걸로나 편하신 거 하셔도 돼요. 이렇게 불러오면, 컬러를 컬러에, 베이스 컬러에다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나무처럼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그냥 하나 짓고, i 프트로 클릭해주고, 마지막 거, 네. 해서, 오브젝트의 링크 데이터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에서 그 메터리얼을 링크 시킬게요 네. 그럼 같은 나무 재질이 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음, 메터리얼을 그냥 하얀색 도자기로 할게요 러프니스만 제로 로 해줄게요 네자 여기까지 됐죠 일단 또 세이브를 할게요 세이브에블 램프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불꽃이 좀 타오르는 걸 표현을 해야 돼요 불꽃 불꽃은 일단 심지를 만들 건데요 심지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Z 심지를 이렇게 줄일 건데요 Z축 방향으로는 안 줄이고 나머지 XY 방향으로만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Z축 방향의 스케일은 고정. Shift, Z. 그 다음에 마우스 움직여서 이렇게 심지처럼 보이게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작게 하고, G, Z. 네. 심지처럼 보이나요? 네. 이제 이 심지에 불을 붙일 거예요. 자. 심지를 선택을 하고요. 오브젝트에서 Quick Effect. 일단 타이밍 라인에서 올라보면은 뭔가 이렇게 올라가죠. 네,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기도 보고 불꽃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메인에서 보면은 음, 심지를 클릭을 해주면은 플로우 타입이 스모크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파이어하고 스모크도 볼 거예요. 그래도 스모크는 올라와요.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등재되니까 연기는 좀 있어야 되는데, 불꽃은 안 보이네요. 왜일까요? 얘네들이 지금 이 한번 이렇게 움직임을 결정을 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게 한번 이제 그, 그 뭐라죠? 캐시가 이변그 그 움직임을 이 애니메이션을 캐시가 다 잡고 있어갖고 잘안 변해요 그래서 할수 없어요 여기서 도메인에서 이렇게 캐시를 음, all로 바꿔주고요 베이크를 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음. 베이크를 하면은 보이나요 뭐가 역시 불꽃은 안 보이네요 왜일까요 왜 불꽃이 안보일까요? 네. 피해를 조금 더 주고 도 안보이나요? 전혀 안보이네요 네. 일단 쉐이드 모드로 가서 도메인의 쉐이드에요 음. 일단은 댄서티가 너무 높아도 안되고 블랙 바디 인텐서티를 좀 높여야 돼요. 불꽃이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은 어떻게 보이나요? 네. 그러면 은 일단 다시 베이크를 해볼게요. 베이크가 조금 늦어졌네요. 약간 ES 시키 눌러서 멈추고 보자고요 불꽃이 너무너무 너무 지글지글 올라가네요 조금 올라가는 속도가 빨릴 필요가 있고요 음..보니까 퓨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가 아니고 0.5도 줄여야 되고요그 다음에 도메인에서 일단 퓨일 해주고 음. 게스의 히트가 히트가 값이 커져야지 조금 똑바로 올라가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를 해 볼게요 잠깐 세워서 볼게요 끝까지 갈 필요 없이 네 이제 조금 등장불처럼 올라가고요 너무 커요. 약간 스케일로 줄이고 약 S, Z축도 너무 높고 GZ를 약간 위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베이크 하고 이번엔 거의 뭐 얼추 될거예요 그냥 비슷하면 그냥 가려고 하는데요. 아답티브 도메인으로 하자고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이렇게 80정도로 하고요그 다음에 한번 해가자고 이거 안되면 그냥 도메인을 키우려고요 되네요. 이렇게 프리오를 하고 도메인 키시다 됐죠? 네, 이렇게 키우고 메이크 하겠습니다. 미술브를 활성화 시켰고요. 음... 연기는 많이 안 나지만 지금 그아다티브 도메인을 써가지고 얘 불꽃 지나 그 연기 높이에 따라서 도메인이 같이 사이즈가 변하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다음에 예쁘게 됐네요. 이 그다음에 도메인의 쉐이드를 넣었고. 에미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얘, 얘 라이트를 하나 카피를 해서 이 속에다 넣어줄 거예요. 자, 넣어주고 어디갔죠 GZ. 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라이트가 움직일 건데. 네. 자, 쉬프트 플레인에서 자이 등잔의 그림자가 이렇게 흔들려야 돼요, 등잔 불에 흔들려야 되는데 얘는 흔들림이 없죠 지금 그래서 흔들리는 그런 어, 효과를 주려면은 얘그 되겠죠? 마지막 라이트, 예.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지글지글지글. 움직이려면, 음, 이제 무빙을 주면 되겠죠? 타이밍 라인. 이 아니라, 어, 타이밍 라인에서, 자, 라이트의 포지션을, 현재 로케이션을 키프레임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250까지 가서, 거기서도 키프레임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 일직선이라는 것은 변한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노이즈를 좀 넣어줘야 돼요. 자, X로케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모디파이어에, 자, X로케이션에, 모디파이어에 보시면은 노이즈가 있어요 네, 노이즈를 하나 켜 주시고요 Y로케이션도 모디파이어에 노이즈를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 그 램프가 라이트가 XY축으로 열심히 움직여요 랜덤하게 그래서 이렇게 전등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고요 얘도 Z축도 노이즈를 좀 줄게요 그럼 이렇게 전등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너무 급격하게, 너무 심하게 떨리니까 음.. 얘를 스케일을 좀 주고요.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움직이게요그 다음에 Y도 스케일 X가 얼마였죠? X를 그냥 O를 주고요. Y도 O, 그 다음에 Z도 O, 이렇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스트렝스는 좀 줄일게요. 0.2, 0.2, Z도 0.2. 스트렝스를 이렇게 줄, 줄여주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등잔 등잔 불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럴 듯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완성이에요 어떻게 볼까요 렌더링을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보이네요 불꽃이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시려면 조금 시간은 많이 걸릴거예요 여기서 지금 2위 모드인데 저는 사이클로 바꿔서 하면은 더 예쁠 것 같아요 사이클로 바꿨고 gpu를 이용을 했고요 음, 디스플레이에서는 64스플링은64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음, 아웃풋 avij 테이프를 줬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폴더는 이 템포러리 폴더에다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렌더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이제 애니메이션이 돼요 불꽃만 보이고 그림자 흔들리는 게안 보이니까 뷰에서 나을놓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예쁘게 렌더링이 될것 같아요 음, 그게 아니고 이 바닥에 있는 놈도 옥트로돼서 어, 바닥에 있는 놈을 색깔을 좀 주자고요 하얀색. 되면은 내가 이제 렌더링이 돼요. 네 애니메이션 렌더링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네, 이게 제가 마지막에 렌더링한 거예요. 어떤가요? 좀 그럴 듯한가요? 네 감사합니다.